오라, 이게 누구야? 대단한 손님이 오셨네저 새끼가 왜 여기 있어요? 저새끼라왜내기있어 물품을 끼가왜범기있어게 해주신 분들인데? 어이저양먹은왜집은 괜찮아? 저 새끼가 왜 여기 있어요? 저 새끼가 <웃음>